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집입니다 집 여러분들 몇분 참여하는 집을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10분 하고 있습니다 저번 10분 하고 있고요 자저 술렛입니다 술렛 술래. 이번에는 꼭 제가 잘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리 3마리 있고요 자 공원에 있는 거다 확인했고요 자 이제 방을 볼게요 워낙 디테일한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길 잘 봐야 될것같아 자, 쇼파 책장 봐야 돼아 네, 일단 책장 여기 아무것도 없죠 자, 확인하고요 자, 주방 및 거실을 확인합니다 자, 자 화장실 한번 보고요 세탁실 자, 토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외부 자 갑니다 이번엔 내가 찾는다 자음 어디 한번 볼까 쓰레기통이 약간 의심이 되고 체중계도 약간 의심이 되는데 아닌듯하여 자자 여러분 자, 수상합니다. 야, 여기가 지금 싱크대인데, 지금 여기에 서류처 같은 게 뜬금없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씨. 자, 저 여기 아까 하나였고. 쉽지 않죠? 자, 요 액자가 수상한데, 이 액자가 각일까요? 아니네요 자뭐어 게임총님 안녕하세요 게임총님 저희 대한민국 서버 28번이에요 여러분들 힌트 스탠딩조명 일단 이 의자 한번쳐보 갈게요 아유씨 스탠딩조명 한번가보겠습니다 스탠딩조명 빨리 갈게 스탠딩조명? 나의 마지막 한 번은 여기 쓰겠.. 어아씨 이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씨자 여러분 찾, 찾습니다 지금 갑니다 스탠딩조명 자 스탠딩조명 왔구요 스탠딩조명 스탠딩조명 어떡하지? 이거 맞아? 구독님이 한번 쳐봐 나 <웃음> 모르겠어 한번 쳐봐 아이 스탠딩조명 한번 뭐지? 아 잡았어?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잡았다 하여 다른 곳으로 갑니다 야 빈밥님 왜 이렇게 화려해 옷이? 우리 빈밥님 옷이 너무 화려하죠? 쓰레기통 조금 생뚱난데 있데차보자자 아니네 자 아니구요 자우리는 3마리였고 자 수영장에 들어왔어요 자 높은곳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저기 힌트있다 힌트 보고하게 아 워낙 구석에도 많이 숨기때문에 스탠딩도는 했잖아 그. 어? 잠깐만 요고 지금부터 막 때립니다 자 지금부터 막 때립니다 자 안에서 막 때려야지 안돼 아, 안돼 네, 네, 왜이래 왜이래 들어가서 아, 안해 안해 안해 야 왜이래 아 왜이래 왜이래 들어가야 된다니까 자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자요거생크만소드병 병원 아니구요 자 수건 때려보구요 꽃병 때려보고 꽃, 꽃병 때려봅니다 꽃병 이제 없고요 이스윙통 아까 아니었잖아 자유 액자 때려보고 시계 때려보고요 아씨 어디 있었어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어디 있었는데 자 다음 게임 대한민국 서버의 2 8셔널입니다 왼쪽 상단에 지금 나와있죠? 자 우주정거장입니다 어나 계속 술래네 오늘 그래 내가 한번 주거로 찾아볼게 오늘 수납장에 뭐가 많네 네 닉네임 천벌님 들어오세요 오늘 우리 오늘 우리 마왕님이 이거 게임하는..게임하는 날이 아닌가? 왜 안되지? 자 쭉쭉 보겠습니다 쭉쭉 볼게요 잘 들어오는데? 천발님도 지금 들어간다고 그러고 바로 들어왔잖아 자, 남기원님 들어왔고 다잘 들어오는데 왜못 들어오고 있어요 왜 그러지? 서버 확인해봐 서버 잘 확인해봐 대한민국 서버 대한민국 서버를 잘 확인해보세요. 자, 생뚱맞은 초록색. 아니네요. 자, 여기 안에 뭔가 또 들어가 있을 것 같죠? 자, 인포메이션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 쑥,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오! 어? 뭐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라이브 루시퍼님 잘할 줄 모르는 것 같죠? 자 힌트는 파란상자입니다 어? 파란상자? 초록상자? 아니죠? 자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요거 살짝 생뚱맞은데? 아니죠? 나도 이 정도 신중해야겠다 자 여러분 많이들 찾으셨습니까저한 개는 했어요 어? 저 뭐야 저거 캥거루야 뭐야 이건 저거 말쳐 저거 아 우리 루시퍼님은 술래잡기를 하고 있네 뭐야 자, 이제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파란 상자가 힌트라고 했는데 말이죠 아니었죠? 센스 맞은데 아니죠? 아이씨, 뭐지? 컴퓨터가 두배네? 에일리언? 힌트는 에일리언? 여기는 우리 나왔던 방이고 이번맨 끝으로 가볼게 뭐야 이거 키 뒤로 가래 파란 상자 그러니까 파란 상자를 해결 못했어 여긴가? 아까 여기서 못 찾았는데 컴퓨터 한번 각도를 보자 사0아 40... 각도가 똑같잖아 아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힌트 일로 나가래 여긴가 보다 여기서부터 찾아보자. 아니구요. 아니구요. 아니구요. 오! 만두스님 바로 찾았구요. 자, 이쪽이 이래. 어? 어? 거의 뭐 도망을 다니고 있죠? 추격, 추격! 아, 아이씨. 네, 총 14분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뮤지퍼이그 자물쇠 표시를 눌러야 딱 완벽하게 숨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홍사장이구요. 자, 저는 시멘트네. 아이거 시멘트 걸리기 쉬워. 바꿔. 자, 시멘트덤이 아주 개꿀이죠? 자, 시멘트덤이 아주 개꿀인데. 내 자리야. 시멘트덤이 어디 또 놀만한 데 있어? 건물한고 가보자. 아 이거 어떡해 나 안움직여 나 안움직이잖아 이거 어떻게 막혔나봐 이거 움직여야돼 나 막혔어 어떻게 아이씨 나 이거 이거 <웃음> 바로잡히겠는데? 어떡해 나 이거 바로잡힐거 같아 언발란스 하지 않아 지금? 나어디서 야, 씨. 아니다, 좀 절묘한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좀 멀찍이 봐야지, 구독자 구독, 어디가. <웃음> 자. 자, 여러분 저를 찾아보세요 저 못찾고 있고요 이번판 이길것 같고요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자방 풀은 안 되고요. 자 아직 저를 못 찾았고요. 자야 절묘하다 이건판. 야 지금 뭐 이렇게 화려해? 루시퍼님 뭐 이렇게 화려해? 현지라고 했어요 지금? 이 <웃음> 현지라고 한것 같은데? 야, 야 루시퍼님 봐. 너무 청화려하네. 야. 야.. 전지적 루시퍼님 시점입니다 야.. 야.. 이거봐 자 <웃음> 루시퍼님 못찾고 있구요 그렇죠? 지금 못찾고 있구요 왜 오늘 마왕님만 이게 안되지? 자 지금 절대 못찾고 있구요 아, 로0분이도 찾고 있고요 어이 뭐야 방송 켰지 나 찾으면 다 방송킨거야 아이 광고 이거 뭐야 이거 아이씨 이거 뭐야 긴 광고 걸려네 이거 아이 젠장 이 뭐야 이거 이거 랜덤 다이슨가 볼거야? 안해 안해 아아야 저희 4개 남았고요 이거 봐, 루시퍼님 이거 뭐야? 방풀이야 뭐야 이거? 방풀 아니지? 아, 이거 광고 엄청 길더라고. 자, 지금 1 1분 계십니다. 자, 마피아님 들어왔다 어, 마피아님 반가워요. 100방 풀이다. <웃음> 남기원님, 막 <봐>, 춤을 추네. <웃음> 아, 자, 병원입니다. 하스피를 자 요즘 슬기로운 의사 생활. 자, 병원 한번 잘 봐주시고요. 아, 미쳤어. 무슨 수술 조명이야? 이거 안 돼. 바꿔 좋아. 아주 화분, 아주 기가 막히고요. 화분을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 그다가 빈밥님 따라가자. 나빈따라갈래 빈밥 아니야, 빈밥이 귀찮아 좋다. 간다갈래, 간다갈래. 비겨, 비겨, 비겨, 비겨, 비겨, 비겨. 나 간다갈 거야. 아 <웃음> 구독님 봐. 책장이야, 저거. 자, 여러분, 책상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책상인데 아주 크네. 밑으로, 야씨 자, 여러분 부디 안 걸리기를. 와, 숨숨이 멋었다 지금. 자, 여러분 걸리면 안 되고요. 자, 절대 걸리면 안 되고요. 자. 나 진짜 딴데볼거야 분명히 이거 루시퍼님 봐 이거 뭐야 야 루시퍼님 진짜 장난 아니야 자 저는 또 전지적 루시퍼님 시점으로 따라갑니다 자 열심히 화분을 찾고 있죠 자어뭐 이렇게 블링블링한지 몰라 자 루시퍼님 레벨 28자 루시퍼님 못 찾고 있죠 자 루시퍼님 어디갔어자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자, 루시퍼님 열심히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못 찾고 있죠? 자, 레드님 오셨네요. 레드님 반가워요. 자, 여러분. 자, 남기원님 지금 호섭되고 있죠? 자, 루시퍼님 지금 막 이렇게 아우라가 있어요. 뭐 기모하고 있나요? 지금 뭔가요? 자. 어 빈밥님? 잡혔어요? 자 여러분 이번판은 존버하고있죠? 절대 안되시죠귀엽기네 <웃음> 여러분 제가 조금 올려서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키고자 지금 이제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아우라가 있는데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못찾고 있죠? 자, 90초 남았고요절못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생존해 있고요 일부러 방풀할까봐. 자, 제 쪽으로는 시선을 두지 않고 있어요. 자, 안기원이 열심히 허적되고 있죠? <웃음> 자, 루시퍼님 열심히 허적거리고 있죠? 자, 일부러 멀리서 안 봐요. 자, 요렇게 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심히 찾고 있어요. 지금 총1세분 게임하고있어요 레드님 이거 우리 확인했고 지금 인원이 꽉 차갖고 못받고있는데 정리되는대로 바로 레드님 받아드리도록 할테니까 A A티어 이상만 올려주세요 어 레드님 마피아님 친구 만났네 요여기또 레드님과 마피아 조합 하비 채널의 친구 조합 아주 좋아요 좋은 조합입니다 아 절대 저를 못 절대 저를 못찾고 있죠? 이거 진짜 방풀을 하나? 나 있는데를 일부러 안보여주고 있는데 나를 못찾고 있지 뭐야 자이 끝까지 일부러 시선을 안두고 있지? 어 절대 못찾고 있죠? 자 14초 남았죠? 자 이제 나 도망다녀야지 카메라 끄고 자 이제 도망다닙니다 어 안돼 안돼 안돼 왕님 오늘 게임을 못하네 자 여러분 나는 바로 여기 있었지 나는 바로 여기 있었지 <웃음> 구독자님 못찾았지 근데 지금 이제 방송이 막방이라 거의 지금 막바지라서 여러분 이번판에 막판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주말마다순박꼭질하고 있으니까 자주 놀러오세요 여러분 막판입니다 막판 오늘의 막판 이 돌땡이는 어디다 놓을 것인가? 네, 빈밥님 고생하셨어요 아니 가세요 무거워서 점프가 안되나? 오, 됐다 자, 이번에는 내가 슈퍼 하드 캐리를 노린다 이거 한번 보자 마지막에 나 진짜 <웃음> 한번 보자 이거 <웃음> 여러분 이거 진짜 마지막에 한번 보자 이거도 걸리면 방풀이야 씨 이거도 걸리면 방풀이야 이거도 걸리면 방풀각이야 여러분 네, 고마워요. 빈밤님 안녕하세요. 자. 자, 레, 레드니. 와, 씨, 레드니 구름이야, 씨. 미쳤다,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걸리면 방풀이야, 이거. 이건 이거, 이거 무조건 방풀이야, 이거. 야, 이거 다 대박이다. 임준우님 묘비. 뭐야, 또. 이거 뭐야. 야. <웃음> 나무야, 나무. <웃음> 야, 진짜 나무야, 나무. 와,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진짜 다양하게 숨으셨네요, 진짜. 이름 모아지님 <웃음> 여기 굉장히 생뚱맞게 있는데, 불안하죠? 아, 진짜 웃겨. 난 진짜 절대 못 찾는다. 나 찾으면, 진짜, 진짜 개방풀각이야, 정말. 야, 나랑, 나랑 레드님이 오늘, 이번 판은 캐리야, 진짜. 우리 찾으면, 진짜, 방수각이야, 진짜. 어디 갔어, 레드님? 뭐야, 레드님 잡혔어? 뭐야, 구름 어디 갔어? 레드님 잡혔어요? 야, 레드님 잡혔어? 안 잡혔지. 자, 여러분. 아예 지금 전지적 레드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과연 누군가는 방출을 하느냐. <웃음> 우리의 마지막 판. 과연. 자, 과연. 자, 전지적 레드 시점이에요. 자, 하비 채널 레드 시점입니다. 자, 과연 그는 들킬 것인가? 오! 이거, 이거 봐. 이거. 와, 이거, 이거. 이거 의심각입니다 의심각이에요 오호 자우리 저희는 내일은 실방이 없고요 매주 수요일 주말 일주 하루 실방입니다 수요일은 t 스이도 is t h 실방! i r s t time. This is t h 여러분 진짜 막 t 진짜 막판 h 게요 사림님, 사 e first t i 님 e This is the first time. This 구독 안눌러주 누러주시... i 구독 t time. This is the first time. t h 자, 저는 숨는 팀이고, 파이프 묶음, 말도 안 되죠? 바꿔줍니다. 자, 조명. 조명, 조명을 그냥 숨겨볼게요, 조명을. 자, 여러분, 조명을 숨겨보겠습니다, 아예. 자, 여기 위로 아예 숨을 수 있나? 못 올라가지, 이거? 각이 안 나오잖아. 아, 여 안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여러분 저 올라갈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짱박인데 이거 진짜 걸리면 안돼 진짜 이거 진짜 안돼 지원이 아쉽네요 다음에 밀집띵 우리 꼭 같이 게임해요 자네 상시현님 좋아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사람님 상시현님 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합의가족으로 여러분 즐겁게 함께 게임을 줄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하고 지원이 우리 밀집띠 다음에 꼭 같이 오시면 되고 수요일날 원바로실방 오시면 되시고요 뭐야 이거! 아이차 아 뭐야 아, 이 진짜 아이 방풀가 아니지? 진짜 아니지? 방풀이면 진짜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광고가 엄청 뜨네 여기 러 근데 야 지인아 이거 수상한다니까요 진짜 방풀 가게야 이거 아형수현님 고맙습니다 Angry Birds 자, 잉글리버드. 자, 여러분. 이제 이만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거 끝나면 마무리할게. 자, 방송 마무리요. 무려 이거 거의 한 시간 넘게 했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합이찐 가족분들과, 우리 합이 가족님들, 너무너무 오늘 감사했고, 네. 야, 화살표 눌러도 30초 봐야 돼, 이젠. 인짜안 되더라고. 자, 저 우리 친구는 어디십니까? 와, 레드님. 네, 별별님, 오늘도 즐거웠어요. 원바럭, 원피스 실망 때 봐요. 자, 레드님. <웃음> 야 레드님 봐 진짜 야 이거는 진짜 와.. 내일은 실망이 없어요 내일 실망 없어요 오 잡았어 어, 이거 어떻게 잡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네 상수연님 들어가시고 수요일날 실방 오세요 9시 반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잡지? 술라 이겼네? 아 마지막엔 그냥 오지게 방푸하는거구나 자 여러분 로비로 이제 나오세요 방송 정리할게요 로비로 오세요 여러분 방송으로 오세요 방송으로 여러분 이제 방송으로 오세요 자 여러분 방송으로 오세요 저 게임하고 계시네 자 여러분 이번주 원바러 실방은요 그 저희 저번주에 구독자대전한 그 실방 때 구독자대전한 그 영상 있죠? 거기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이제 발표는 페이스북에 할게요. 네. 네 신건이 오늘 수고하셨고 남물라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주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 9시 반에 실방으로 볼게요. 자다음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 수요일 9시 반 실방에 만나합 하비인가요? 인가족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우리 합비 채널, 여러분, 의리 있게 앞으로도 오랜 시간 같이 영상으로 또 재밌게 게임하면서 만나시자고요, 여러분. 네. 요 영상에 좋아요 다 눌러주시고 오늘 게임 하신분들 그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요일 원바로 비공대전 하실 분들은 저번주에 구독자 대전한 영상 거기에다가 수요일 실방 신청한다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만 안녕